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장소가 중요하나요? 자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네. 네. 장소가 중요합니까? 네. 네. 아 그래요? 자 우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죠. 자자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거예요? 그, 교회가 건물을 뜻하나요? 예, 그,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람어까지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원어들을 보면 이걸 교회로 해석해야 될지, 군대로 해석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사실 건물을 지칭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죠.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어, 정말 저희가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대상, 예배 자세를 보겠는데 제가 사실은 그 레퍼런싱하는 자료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영훈 목사님의 조직신학책을 많이 그 레퍼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다른 서적들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성격적인 관점에서 많이 저술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참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어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 히브리어 알파벳을, 자, 히브리어로 한번 읽으면서 저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 이걸 읽어보셔야 돼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죠. 읽어볼까요? 시작. 알레프, 알레프, 베트베트 기멜, 기멜, 달렛, 달렛, 해. 헤헤브 파브 파 바브 자인 자인 자인 자인 핫핫핫팻핫팻욧욧욧 이건 카프 카프 카프 라메라메맴맴눈 눈, 사맥, 사맥, 아인, 아인, 패, 패, 차대, 차대, 코프, 코프, 레쉬, 레쉬, 신신신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타브, 타브, 타브, 타브. 타브. 타브. 노래 한번 불러 볼까요? 시작. 알레, 페 기멜, 달레, 에, 바, 브사이 에, 테, 트 요드, 카, 프라메, 맴, 눈, 삼, 에, 아인, 패, 차, 데, 코, 프레, 시, 신, 신, 타, 브 좋습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각그 자음이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숫자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알레프는 소를 하다 소, 소져서 같이 이런 모든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바브는 뭐죠? 갈고리 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하고 쉬는 다 치아 이빨을 뜻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히브리어 모음이 있는 게 별도로 있는 거예요 모음 부호예요 마소로학자들이 모음 부호를 그 만들어 놨는데 자 우리는 모음 부호가 없으면 굉장히 읽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음 부호가 있어요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모음 부호가 없어도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알렙은 자음을 뜻합니다 보통 모음 부호는 자음 아래에 쓰는데요 아로 발음되는 게 여기 카메츠 이거 카메츠 읽어봐 카메츠, 카메츠. 음. 카메츠. 그냥 찍긋는거 파타, 파타. 파타. 파타. 파타. 파타. 파타가 옆에 쉐바 두개찍는걸 하테파타라고 합니다. 하테파타. 하테파타. 하테 하테 하테 하테 이 발음 된거히렉이죠저만하나찍은거 히렉. 다음에 여기 요드로 붙이면 히렉요드. 이긴 발음이 납니다. 얘는 많죠. 여기는, 여기는 체레요드가 있죠. 체레 요드. 체레요드. 체레. 체레. 체레. 체레. 체레. 체레. 세골. 점세개에 있는 건세골점세개에딱 쉐바를 붙여보면 하탭세골이라고 하텝세골 하탭세골. 쉐바. 쉐바 쉐바는 발음이 되기도 하고 발음이 안되기도 안 는데안되 하는데요 장모음 뒤에 오거나 어떤 단어의 맨 앞에 오면 얘 짧은 발음이, 발음이 됩니다. 근데 그, 그 앞에 장, 단모음 뒤에 오면 발음이 안돼요. 그냥 음절을 나눠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다음에 우발음은 이건 슈렉이 있죠 슈렉 바브 안쪽에다 점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우발음이 돼요 슈렉 그 다음에 점세개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어가면 키푸츠 키푸츠 이게 지금 우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발음은 바브 위에다 점 하나 찍으면 홀렘바브가 돼요 홀렘바브 홀렘바브 홀렘바. 홀렘바. 홀렘바. 홀렘바. 그리고 자음의 왼벽 기통에 점 하나 찍으면 홀렘이 돼요 홀렘 네. 홀렘. 네. 다음에 여기, 카메츠, 지금, 카메츠 핫툭이나 하텝 카메츠가 있는데, 그, 이런 것들은 다, 다오발음이 됩니다. 지금, 자, 여기 카메츠 핫툭은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보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그 하태베 하카메츠에 핫탭 하태베 그카메츠트베이 점을 두 개를 찍으면 하태카메츠가 돼서 이게 또 오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카메츠하고카메하트이 많이 헷갈려요. 그러나 그그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말 우리가 암기를 하면 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시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옛날 기억에 어떤 어미 변화를 그 우리가 동사의 어미 변화를 제가 외운 적이 있는데요 영은 그냥 아무 어미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요 이건 아 발음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카메츠해죠 카메츠해 카메츠해는 아 장모음이, 장모음이 됩니다 이건 타죠 트 이건 티죠 히랭이어드니까 이 장모음이 되죠 이건 슈렉이니까 우발음이 되죠 이거 M 템텐 누죠? 이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외었던것 같아요. 영아 타트, 영아 타트 티 영아 타트 티. 읽어봐, 영아 타트 티. 영화 타트 티. 오템텐 누. 오템텐 누. 영아 타트 티. 영아 타트 티. 오템텐 누. 오템텐 누. 자, 눈눈 한번 가만 보세요. 영아 타트 티 오템텐 누. 영 타트 티 오템텐 누. 나중에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어미 변한데요. 영아타트티 우템텐누라고 이제 나중에 외울 기회가 오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그 해봤는데, 자, 기억 나시죠? 러브가 뭐죠? 아하바. 아하바죠. 아하바. 아하바. 여기에 지금 하테파타은은 아바름이 돼요. 아바름이 되고. 여기 에 지금 카메치하고 비슷하게, 카메치 했다가, 쉐바지와 핫크카메치는오발음이 됩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아호바가 아니라 아하바. 아하. 아하바. 아하바. 자, 얘는 어떻게 읽어요? 자, 여기에, 저기 여기가 쉬죠. 쉬죠, 쉬. 신인데 여기에 단모음 뒤에 쉐바가 오면, 얘는 그냥 음제를 꾸며, 예의 발음이 안 되거든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얘기죠 뭐, 어떻게 읽어요? 심, 하, 흐. 자, 심, 하, 흐. 심, 심, 하, 심 하, 하, 흐. 심, 하. 여기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여기는? 단모음 뒤에 또 여기에 쉐바가 아주 발음 안 해요. 여기는 삽. 어떻게 읽어요? 삽. 삽이라고 읽어요. 삽? 삽. 야, 삽. 삽이라고 읽죠. 삽. 라누트 끊어 읽어요. 사브라누트. 사브라누. 사베가 아니에요. 단모음 뒤에 쉐범 발음 안 합니다. 사브라누트. 사브라누트. 사브라트 그럼 얘는 읽어볼까요? 네디부트 랩. 야, 그쵸. 네디부트랩. 네디부트랩. 네디부트랩. 네디부트 랩. 네디부트 랩. 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으세요 여기는 굿니시는 어떻게 돼요? 하센, 이번 하센, 하센. 다음에 페이스는 얘가 에 발음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홀랜바브은 슈렉인가요? 자, 여기 슈렉이죠, 슈렉. 슈렉이 우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에무나가 돼,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 슈렉이우 발음이 에무나. 에무나. 여기는 아나바, 아나바, 아나바, 휴밀 아나바. 다음에 셀프컨트롤 어떻게 읽고요? 단음 네. 뒤에 쉐버가 왔죠. 그 끊어 읽어 바르면 안 돼요. 하츠, 네야, 하츠네야, 하츠네야, 레켓, 하츠네야 레켓, 하츠네야 레켓. 자 이런 식으로 읽어가시면 돼요. 네. 자그 다음에 헬라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페. 아가페 카라 카라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여기는 마크로스인니아 마크로스인니아 마크로스인아마크로아 여기는 크레스토테스 크레스토테스 아가소스인네 아가소스인네 여기는 피스테스 피스테스 에무나로 있죠. 에무나 네, 피스티스. 피스티스. 피스티스 여기는 <S> 프라우테스. <S> 프라우테스 프라우테스 e <프라우테스>. s 여기는 아나파 아나파 아나바 프라우테스 아나바 프라우테스 여기는 앵크라테이아 좋습니다. 예. 여기에 여기 뭐죠? 감마 다음에 카파 이런 게 오면 응 발음이 되죠 안겔루스 같이 앵크라테이아 앵 앵크라테이아 앵크라테이아 여기는 하치네아 레켄트 하치네아 레켄트 엔크라테이아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를 여기가 대문자고 소문자인데 헬라어를 헬라어 알, 헬라어를 이용해서 알파벳을 읽어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알파. 알파. 알파. 알파. 알파. 베타 감마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엡실론 푸시 발음이 아요 푸스 발음이 돼요. 엡실론 제타 제타 t 타 y 타 에타 에타 세타 세타 이오타 이오타 a p p 카파 카파 람브다 람브 근데 람다라고 있죠 람다 람다 람부람를 빨리 읽어읽요봐요 람다 람다 람다 a Lambda l a m b 크시 B 크 e Ne Ne 크 e Ne Ne Ne Ne Ne Ne n 자, 여기 푸시죠? 윕슬러윕슬러 휘, 휘, 키, 키, 푸시, 푸시, 오메가, 오메가. 여기 학생들은 파이, 파이라고 많이 배웠을 텐데, 그냥 피로 읽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 제타랑 크시랑, 쓰는 게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타는 여기 한번 돌려서 내려오면 되는데 크시는두번 돌려서 내려오시면 돼요. 쉽죠? 여담이지만 저하고 같이 일하던 박사님이 박사가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걸 지금 크시라고쓰놓고 계속 제타라고 읽더라고요. 제가 수정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미크론하고 오메가는 다 오발음이 되는데 오미크론은 짧은 오발음이 돼요. 여기 오메가는 긴 오발음이 되죠.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에타하고 자, 엡실론이 어딨어요? 엡실론이 있죠. 에타는 에 장모음이 되고 엡실론은 에 단모음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읽어볼까요? 아이, 에이, 오이, 아우, 유, 자 엡실론하고 윕실론이 붙으면 유 발음이 돼요. 유앙겔리온, 복음이 대표적인... 네,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자 오미크론하고 윗실론이 붙으면 우바람이 돼요. 우. 우. 우. 우. 우. 다음에 위. 위. 위. 위. 위. 여기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아델포스. 아델포스. 아델포스. 호 아델포스. 호 아델포스. 자 큰소리로 호, 호 아델포스. 호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이죠. 호 안트로포스. 호, 호, 호 안트로포스. 호, 호 안트로포스.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요. 호, 호, 호 아포스톨로스. 호 아코스톨로스 호 아포솔로스 호아 o t 톨로스호 톨로스 호 톨로스 호 톨로스 호 톨로스 토도론 토도론 토도론 호 사나토스 호 사나토스 토 히에론 토 히에론 o 카이 카이 호 로고스 호 로고스 호 로고스 또, 호 노모스 호 노모스 호 오이코스 호 오이코스 호 휘오스 호 휘오스 여기 위킬론에다가 강한 순표로 안 찍어져요. 대신에 이오타 그 뒤에 모임에다찍어지는데 얘는 위가 아니라 휘발음이 되죠. 휘오스가 되죠. 호 휘오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람어의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아라믹 랭귀지를 쓰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죠 그 이제 우리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있죠 아마 아람어로 쓰여있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람어가 보면은, 글자가, 정말 그, 뭐죠? 아예 그냥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 똑같은 경우도 있고, 버전에 따라서, 이런, 이런 모형도, 시리아 아람의 알파벳 버전인 이런 모형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 그, 얘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모음 체계를, 그, 마소라 체계를 가져간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뭐 네스토리안계나 여러 다른 계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 모음 부호가안 나오면 굉장히 읽기가 좀 힘든 건 사실 같습니다. <웃음> 자 보면 한번 시리아 아라믹 알파벳 한번 읽어볼게요. 알레프, 알레프, 큰 소리로 베트 트트 여기는 가말, 가말. 카말 m 렛 달렛, a 렛 a 렛 Talat, Hei, Hei, 이0 0 0 2 0 0 바브 0 0 0 2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 사벨 코프 래쉬 신 타우 타우 여기 보시면 달리다 꿈 아시죠? 네 달리다 꿈 달리다 꿈 혹시 아... 자 근데 음. 자 여기 어떻게 읽을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맨 앞에 할 수니까 텔리 어떻게 읽을까요? 텔리 타 쿠미죠 여기가 슈렉이니까 우바람이죠 쿠미죠 쿠미 야, 달리다 꾸미 아니라, <웃음> 어떻게 해봐요? 여보, 여러분 읽어보세요. 텔리다 쿠미 텔리다 쿠미 여기가 좀 잘못 쓰였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가 우리 타우예요. 타우. 신신 타우 할 때, 알파벳 타운데이게 이제 하트 같이 비싸게 써놓은 거네요. 타우거든요. 여기 텔리타. 네. 쿠미 영어로 th 발음이 나는데요. 네. 텔리다 쿠미 자 보시면 여기 이게 저아라어예요 여러분. 달리다 꿈이 아라어예요달리다꿈이는아라어인데 여기 보면 태, 태가 뭐죠? 예죠자이아라요 그대로 써요. 태요 태. 자 매칭이 그대로 됩니다. 다음에 라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라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드가 있죠. 요드 어디 있어요? 이거죠. 똑같죠 여기 요드. 자그 다음에 여기 타우가 여기 있죠 타우 이거잖아이거잖아 여러분 타우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알렘 알렘 여기 있죠 이렇게 썼죠 자 이것을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히브리 알파벳하고 아람하고 매칭이 그대로 돼 버려요 시리아 아람의 알파벳과 아마 갈릴리 거기에서는 아마 이걸 쓰지 않았냐 생각도 들긴 한데요 어쨌든 매칭이 100% 된다 이거죠 다음, 다음에 다음 코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예 예, 여기 코프 다음에 바브 바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죠? 예 여기 그대로 되죠? 다음에 맴이 어디 있습니까? 밈이라고 하죠 밈 여기 똑같이 쓰있죠 다음에 요드 이렇게 쓰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보면 탈리다 쿠미 이렇게 읽는거죠 자 읽어볼까요? 탈리다 쿠미 예,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예수와도아봅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히브리어를 우리가 아니까 이게, 요드의 예가 이에죠이에 이해 예. 예 여기는 신이죠, 신. 신의 우니까, 이해, 슈, 아죠, 아죠. 아발음이이가 아. 바람이 되니까 아. 아이는 발음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슈와 읽어볼까요? 예슈와 예슈와 여기 아람어 알파벳 자모에는 저기 여기 모음보가 하나도 안 붙었어요. 요드가 어디 있죠? 이거죠. 요드가 이거죠. 요드 썼죠. 다음에 신은 어떻게 써어 이렇게 썼죠. 신. 다음에 바브 바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썼죠. 그쵸? 예슈 다음에 아인 어디 있어요? 아인이 여기있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은 예시와 읽었던 거예요 예시와 자그 다음에 여러분 기회를 하나 드리면 얘는 뭐죠? 헤트죠하트헤트에 해트. 다음 이건 뭐예요? 예 바브죠 그러니까 여기가 쿠 다음에 얘는 뭐예요? 베트죠 알렙, 여기가 네. 아 발음이 있는 게 부호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읽어보면 쿠바 쿠바 예, 러브란 트또 크레디터 뭐 여러 뜻이 있습니다. 야 한번 읽어볼까요? 텔리다쿠미 예슈아 예슈아 쿠바 쿠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히브리어로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면 어떻게 읽어요? 루아흐 엘로힘이죠. 루아흐 엘로힘 좋습니다. 루아흐 엘로힘이죠. 모음 보고 없어도 잘 읽네요. 근데 그냥 우리가 코데시하면 거룩하다는 뜻 알죠? 거룩한 영하면 어떻게 읽어요? 이거 루절루.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해시나 헷맨 뒤에 왔을 때그 모음부로 읽 모음부를, 모음부를 먼저 읽어요. 그래서 얘는 루하가 아니라 루하가 아니에요. 루아흐로 읽어요. 루아흐 루아. 루아흐 이관서로붙이면 하코데쉬 루아흐, 루아흐. 루아흐. 하코데쉬 얘가 이제 히브리어로 거룩한 영 이란 뜻이죠. 근데 이 거룩한 영을 성령님을 아람어로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람어는 어떻게 읽어볼까요? 시작! 루아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어렵죠? 쿠도샤쿠도샤 루아 쿠두샤 루아 쿠두샤 자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좀 달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읽어, 읽어봐요. 헬라우는 반대로 읽죠? 우리가 말한 아타 뭐예요? 옷이 없어서 주여야주여 옷이 없어져. 자, 말한 아타인데 이거 뭐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아라모에서 왔죠? 읽어볼까요? 말 아니죠. 자, 여기가 맴눈 이런 것들이 맨끝에 라메시 끝에 오면? 그바하 음절에 붙여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마란, 마한느가 아니라, 마란. 마란. 마란. 마란. 마란. 아타. 아타. 아타. 아타. 사실 이게 th반인데, 아타로 해도 돼요. 말한 아타. 말란 아타인데, 그대로 매칭을 시켜보라는 거죠. 우리 아람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죠? 맴이 어디있어요 맴이죠, 여기. 맴. 다음에 여기 레쉬죠. 자, 레쉬가 어디있어요 계속, 왼쪽에 두 번째. 자, 여, 여기 있죠. 여기 예, 똑같죠. 그 다음에 눈이 어디 있어요? 눈 이거 똑같죠. 말한 네. 다음에 알레, 자, 다음에 왼쪽, 테트. 왼쪽, 테트 아니죠. 타, 여기가 지금 아, 테, 타우. 타우죠. 타우. 아, 타우 타우입니다. 타우 타우죠. 여기 네. 타우 다음에 알레. 이걸 보고 이제마라나타라마라나타마라나타 아.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머랑 100% 이렇게 매칭이 정확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전에 따라서 모음 심볼들은 아람어에도 몇백 년간 쓰여있었기 때문에 뭐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공용어였죠. 몇백 년간 쓰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네스트루이안들도 아람어를 썼었어요. 거기에 모음보호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음 보호들이 있다는 거걸 일단 아시고요 저희가 하나씩 지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분들께 이제 좀 그래도 이제 그 원전에 좀 가깝게 되어 있는 영어 신약 그 아람어 보제를 좀 구해서 보내드렸는데 한 가지 좀 놀랍게 이제 여기 옆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좀 봤는데 세상에 그 그제가좀 놀란 게그 뭐죠? 우리 그여왕계시록에 붉은 용이 나오죠. 그게 보니까 아람으로 보니까 붉은 용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거예요, 여러분? 불룡. 불량. 불이요 f i r y f i r y great f u r y dragon. 그러니까 이제 불라는말 뭐죠? 굉장히 그 매서운 기세 막그 불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불은이라고 해석했을지 모르데 약간 붉은하고 붉은용하고 불은용은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 성경, 무호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기에 충분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그 원어적인 의미, 의미를 좀 제대로 캐치하려면 원어를 좀더 알아야 좀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 어떻게 흘려 나왔는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는 이제 보면 이제 구약은 마소라 사본인데, 마소라 사본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안 좋은 버전과 벤카의 마소라 사본인데, 이게 좀 정통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그 굉장히 신약도 그리스 공인 본문을 채택하고 여기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킹제임스는 왈렌시스, 왈도파의 어떤 성경까지, 그러니까 가장 카톨릭에게 좀 맞섰던 그, 초대교회 전통을 유지했던 무리들이 썼던 성경까지 참조를 하고, 창조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1800년대에 두 가지 버전이 이제 번역이 영어로 된것 같은데, 저는 모독 버전이 좀더 낫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자, 원래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그, 뭔가 번역이 될 때, 그 원어 의미의 한 30% 정도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람어 버전에서 어느 버전으로 번역이 됐죠?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그러면 30% 정도 의미가 남아있을 거예요. 원전의 의미가 헬라어에서 무슨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봅시다. 영어로 번역했다면 30%가 또 남으니까 이제 30%곱하기 30%는 9%죠. 그쵸? 그 9%에서 또한 우리가 영어에서 우리 한글 신약 같은 중국어로 먼저 된 거죠. 중국어로 갔으면 거기에 30% 곱하면 얼마죠? 3%죠. 다음에 거의 그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됐다면 거의 1% 미만.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가 대략 잡아도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는 10% 이하로 아마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냐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열심히, 예배에서도 성경을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할것 없이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원어를 좀 연구해야 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 이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렇게 안식을 취하시면 안 돼요 천국문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람어까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냐 아멘 소리가 아멘 자 그러면 예배의 본질을 좀 봅시다 요즘은 정말 예배가 일반 교회에 가보면 예배가 예배같이 아니라 어디 콘서트 음악회간것 같기도 하고 자기 한 사람의 강사가 나와서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는 것 같기도 하는 연설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를 보면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생한 신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 감사, 예물을 통하여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종교의 영과 연구, 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된 예배는 사실, 사실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외적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근데 현대의 교회에서는 예배가 보통 한시간이죠 우리 모여서 드리는 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 매일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꼭 드리도록 하세요. 집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시작.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래서 여기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이며,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시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교훈을 받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여러분이 한번, 한번 예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신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이라 예, 예배를 드리실 때 허겁지겁 오셔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 한 30분 전에 오셔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 시간에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헌물도 인색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자 찬송도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희가 저희의 모든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게 또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조직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읽어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푸니우마 호세오스 다시 한번 푸니우마 호세오스 자, 헬라오나 히브리어는 요사로 동사가 생략이 됩니다. 이스가 없었죠? 에스테인이 안보이죠? 호세오스죠? 호세오스 읽어봐요. 호세오스 이런 명칭으로 세오스라고 하나님을 부르죠? 호세오스 그러니까 푸니우마 하나님은 영이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구약에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읽어보고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불렀죠. 자, 임은 남성의 어떤 복수명사 형태예요. 근데 동사는 바라, 단수를 썼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임임을 이미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여기는 t 우스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는 엘로 o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로 o 과 t 우스는이엘로 o 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t 우스예요 같은 의미죠. 자 여기서 보면 나 여호와 하나님 또는 나 야외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저희가 제가 먼저 읽고 여기는 아니라고 있죠. 아노키죠. 아노키. 나는 이란 뜻. 나는 에오바 아도나이라고 읽아 나는 아도나이 뭐죠 엘로핵 엘로핵 여기가 엘로에카. 엘로에카. 엘로에카. 엘로에카 엘로에카 자 여기 읽어볼 거예요. 시 아니, 아니 우리는 아도나이를 에오바로 읽지 말고 두렵죠. 에오 아도나이, 아도나이? 에오카 엘로 아니 죄송합니다 <웃음> 엘로에카.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자 여기서 좀 보면 1인칭이 여기가 이렇게 써요 아니 읽어보 거 아니 아노키 시장 읽어볼요시작 아니 아노키 아니 아노키 아나흐누 우리죠. 아니 아노키 아나흐누 아니 아노키 아나흐누 아니 아노키 아나흐누 자 아타 아트 아타 아트 아타 아트 아테마텐 아테마텐 아테마텐 아테마텐 다음에 후희 후희 햄 햄, 햄 햄, 햄 햄, 햄마 햄나 햄마 햄나 햄마 햄나 이렇게 인칭 대명사 히브리 어 인칭 네임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안 오키 같이 나는이라고 명기해 놓으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엘로에카 있죠? 걔는 이 어미만 그냥 써버린 거예요. 이 어미만 써도 아이 인칭이구나 이사람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우리가 유어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할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보시면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 아 이인칭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얘는 나는 너의 너의 하나님 야훼다 이러죠. 여호와다.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다시 읽어볼예요 시작. 아누키 에호바 엘로에카. 다시 한번 아누키. 에호바 엘로에카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야훼라는 말을 썼죠 여호와라는 말을 썼죠 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세오스다 엘로히이다 여호와다 다 하나님이란 말로 우리는 해석을 했죠 자 근데 우리 이제 신약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음절인데. 다하는 그 절들인데 성경 구절인데 하나씩 좀 보면 자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은 이 말씀은 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죠. 자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신다 이거죠. 누구죠?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하고 The Word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The Holy Ghost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신다 이거죠. 근데 뭐죠? D3 이세 분이 몇 분이라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D3 와 r e o 자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좀알 거예요. 자, 야곱은 무엇을 상징해요? 야. 성화를 상징하는, 성. <웃음> 야곱 그꽤 많은 사람이 이 꾀돌이가 어떻게 성화가 되어가는지, 성령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되어가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신비하게 야곱을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요. 자, 이삭은 누구죠? 자, 성자 예수님처럼 그 모리아산에서 받쳐질 뻔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을 생각하면 옛 성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게딱선명하게 느껴진다 이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정 예수를 영어랍게 하셨느니라. 그쵸?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결량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베드로가 지금 복음전는때 썼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 0 이게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해요? 자, 파라클레이토스 대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 하나님 이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상에 살때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죠. 그 천국의 열쇠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시면 천국에 가지만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천국에 갈수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 할수 없어. 그걸 명심하세요. 항상 성령과 함께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3일차는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자 여기에 자 보면 태초에 엘로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기품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루아 엘로힘이 수면이 운행하셨죠 여기만 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셨어요. 3일째 하나님이 보여요 여기서 그 다음에 보세요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게 참 힘든 게 만든다 이런 건다 단수야. 근데 우리의 음. 형상 복수적인 의미가 들어갔죠. 3일차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유대인들 참 힘들게 하는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시, 시작, 읽으세요. 시작. 이제하는이 여호와는 누구죠? 우리 보통이 성부 하나님이죠. 이내 네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위에 보면 보세요 뭐예요? <웃음> 유대인들을 환장하게 만 하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해서 어찌 그의 자순이 되겠느냐 해버리죠 논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잖아요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어요. 모세 예수님알았어몰랐어 알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냥 그럼 물어볼게요. 다윗, 아브라함, 모세는 3위일체 하나님을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일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여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지금 자 이사야 1 1장1절로 이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에이나자 보면 보면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자 그쵸? 그 다음에 욕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음. 삼일천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삼일천하님이. 에요자 성경 곳곳에 나오죠 지금. 자 디모대전서 2장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6장 4절 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안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많이 봤죠, 여러분. 자, 삼일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시작. 읽어 봐요, 시작. 트리아... 트리아도 스트리아스 좋습니다. 트리아도스. 라틴어로는 트리니타 트리니타스. 트리니타스 좋아요. 이거 라틴어예요. 파테르? 이고 여기는 필리우스. 가 뭐예요? 아들. 예수님이죠? 여기는 스피리투스, 생투스 쌩투스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이죠. 독일어를 보면 좀알 텐데 뭐 비슷한 게 많이 에스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에스트는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우스 하나님이죠. 파테르는 하나님이에요. 필리우스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3일제 음.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식으로 활용해서 그린 그림 같아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보면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분이시며 위격 읽어볼까요? 위격이 뭔지 휘포스타시스 휘포 다시한번 휘포스타시스 휘포 스타시스. 위격에 서는 세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지식의 최대 한계 같아요 이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3의 1차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 그분의, 하나님의 그, 이 성, 성격이 있죠. 하나씩 읽어볼까요? 그분, 하나님은? 비물질적이다 하나님은? 불가견적이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간은 물질적, 물질적, 물질적이다 가견적 물질적, 인격적, 인격적, 인격적 유한한, 유한한 유한적, 죄로 가득 차있죠 너무나 대비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닮 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음, 신앙생활해 갈수록 정말 그 우리가 믿지 않은 상태, 영이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그 영을 살려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이 열어시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우리는 뭐랄까요? 지옥에안 가려고 발버둥 쳐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이제 우리가 영이 열렸으니까 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그 우리를 벗겨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주시지 않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한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인본주의를 집어넣는 건 이거 불손한 행동 같아요, 아주. 그래서 그래서 사실 알미니안주의가 많이들 그 자유주의 관념론으로 가서 자유주의 W C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다 100%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발버둥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애정이 돼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뭔가 열리는 거거든요. 아멘 자, 보면 하나님은 비물질적인데 성경에서는 의인화해서좀 표현을 했어요. 자, 의인화한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이 있으신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은 겁니다. 하나님은 비물질적이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이제 불가견적인데 자 근데 보면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뭐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이나 이제 창세기나 모세 자그 다음에 이거 다니엘이나 이사야를 보면 외형적 형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그, 그 반사를 본 건데 영광의 반사를 본 건데 우리 다니엘서 9장 7장 9절 1 3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항상 계시니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실 때 여러분이 아 이건 영광의 반사를 우리가 본 경우를 좀 써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죠. 자 보시면 우리는 세 번까지는 참는다고 하죠. 하나님은 몇 번까지 참으세요? 셀수 없을 만큼 참으세요. 자가안을그 당시에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몇 백년 참으셨어요? 400년. 400년이나 참으신 거예요. 자, 자 죄악이 관양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는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가난이 돌이킬 기회를 몇백년을 몇 주셨어사 400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지식, 감정, 의지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게 예배 때 예배는 에 사실상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새신자 오자마자 예배에 참석시키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 다음에 예배에 참석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친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친교는 그것은 성령의 친교를 말하지 세상의 친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야 그러니까 친교를 나누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낙담할 수도 있죠. 친교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 곤멸할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기본 전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중생한 자라야 돼요, 사실은.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뭐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시죠 시공을 초월하시고 정말 무한하신데 그 정말 어떤 분이 그 많은 비밀들이 옆귀에 좀 숨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이라도 옆귀를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아릴 수없음하 무한하신 분이구나. 모든 걸다 말씀하셨구나. 앞으로 있을 일이나 뭐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엽기 연구를 통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다다 다 아시는 거야.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관점은 이미 다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하나님 무한하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우리 목사님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또계시록을 계속해서 그 연구를 좀 해주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명하게 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출애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저 죄의 상태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비하는 그 예배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 출애급을 통해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숨어있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제 뭐죠? 거룩한 삶을 지향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역시 이제 거룩, 그분을 닮아야 되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정말 거룩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분별을 잘 해내죠. 더러운 것들이면 잘 분별을 해내요. 섞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자 우리 이것을 한번 실천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떤 학생이 방언을 잊어먹어서 저한테 굉장히 혼이 났는데 제가 이름은 말안 할게요. 여러분 다알 겁니다. 자 기도를 안 해. 하나님하고 영적인 대화, 영적인 호흡을 안 해.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예배 전에 방언 기도를 시키거든요.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안 해. 통성기도를 시키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호흡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자 거룩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고. 발버둥 치셔야 돼요. 거룩하려고.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유지될까 말까 하는 게 거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을 믿으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천국에 갈수 있어요? 한 훈련도 안돼 있는데?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예배 때,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누가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인간 존재가 높여지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뭐라고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파워가 나와요. 모이면 파워가 나와요. 한분한분 한분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파워가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굳이 더 설명 안 드릴게요 모여야 돼요 모여. 모이셔서 여모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참 기독교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 때문에 힘들어 했어요 어, 쟤들은 예수의 미친 자들은 못해보겠다 손 들고 다 떠나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거기에 그그 악한 그 의도를 가지고 갔던 자들이 변화되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는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아셨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여기는 삼위 하나님께 삼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같이 해. 제가 성부 하나님께 읽으면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세요. 자, 제가 굵은 글씨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3일1차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 이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예, 감사의 감사와 감사 예를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사 고배피로 우리를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와 찬송과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울리나이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죽음형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또한 가마, 인도, 역사하시는 성경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이 생명 다하기까지 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예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예배의 자세를 좀 보면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내라 하는데 보시면 우리가 그 소제목들인데요. 중생한 영이 영이 주체가 되어 예배드려야 한다. 인격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신령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중생한 영이 주체가 되어 예배가, 예배드려야 한다인데요. 보면은 이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시지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심령으로 섬기는 것은 어떤 자기가 우리의 영이 정말 영이 정말 힘을 다해서 이제 섬겨야 되는 걸 뜻하는데요. 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먼저 중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중생이 안 되는 상태로 예배드리는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거짓말을 예배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영을 살려주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제영을 살려주옵소서. 영이 살아야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 영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불신자들 하고 영이 죽어있다고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얘기예요. 거짓 예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 다음에 자 하나님은 영이시여.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새 생명 활동으면 죽은 영을 하나님께 교통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중생한 영들이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새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을 절대로 예배당에 바로 데리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별도로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 공부하고 성령받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좀 아는 것만큼 이제 행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인격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를 주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로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순수한 감정과 의지로 예배해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은 무형적으로 여한 형상도 말거나 또는 거기에 절할 수 없다. 사실 저희 교회는 십자가 두는 것도 제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을 두는 건 저는 그렇게 좋다고 라 보진 않아요. 그래서 형상을 두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걸 경계하셨죠? 신명기,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보시면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네라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여 스스로 부피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건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오적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리고, 자, 신명기 5장 7절로 읽겠습니다. 10개 명 중에 하나죠.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부터 삼사대까지 얘기 하거니라. 형성하면, 그 형성화된 걸 사람들이, 신처럼 믿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지 우리가 형상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자 신령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건데 자 우리의 신령한이란 성스러운 헌신적 신령한이란 뜻이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에베드리는 자도 엄숙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신령하게 에베드려야 하는 거죠. 여기는 읽을 수 있겠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다고 말씀이 돼요. 시작. 푸뉴마 yeah. yeah. 호, yeah. 테오스, yeah. 카이는 그리고 저 yeah. 카이, yeah. 다음에 투스, yeah. 여기는 하나씩. Yeah. 자 그리고 yeah. 프로스, 귀는 yeah. 타스.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하나씩 읽어. p r o s k u n n t p r o s u n n t a s p r 자, Auton. N. n e m a t i k a i Aletheia. d 테인 p r o s u 이게 이제 격분해서 이렇게 한데 같은 거죠 사실은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단어씩 읽어봅시다 시작푸니우마 호세우스 카이투스 프로스 퀸 퀸은 탓 아우터 옌푸니우마 타이 카이 알레세이아 대 프로스 콘테인이 좋습니다 자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이런 말씀이죠. 네, 자,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대상자이시 하나님의 진실의 속속에 맞춰 진실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니우마호데오스카이투스 <목소리> 프로스키눈타스 아우터넨 푸니마티 카이 알레세이아데이 프로스킨네임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참 예배자를 찾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보면 여기 보면 호 파테르죠. 이거 호 파테르, 호 파테르, 더 파다 아버지가 뭐예요? 그러한 자. 여기는 토유투스 우자 우발음이 되죠. 토유투스, 토유투스. 여기는 제테이, 제테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얘가 이인칭, 이 단수 현재 능동형이에요. 능동적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찾는다는 뜻이죠. 그러한 사람을 진, 신령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참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그러한 자를 찾을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성도로 돼야 돼요. 자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웃음> 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자 계속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이런 사람이 참 예배자예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거룩한 우리 모든 것을 거룩하게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 예배라는 거죠. 자, 예배소서 5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마음은 소멸하는 불씨와 불시,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참 예배자가 어떤 어떤 자임을 다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특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걸다 예배드려야 돼요. 뭐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또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가 되면 아 내가 참 예배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오늘 참 예배자는 어떤가? 어떤 것이 어떤 자세를 갖는가? 우리 예배 대상과 또 예배의 본질을 알아봤는데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로 망령된 말을 주고받으면 안 돼요 오늘 예배 은혜스러워하냐 그런 망령된 아주 불손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판단은 누가 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모든 걸 다해서 예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그래서, 그래서 또한, 또한 또한 가지 말씀드린 게, 최근에 보면, 현대에 와서, 비단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요, 현대에 와서 아주 망령되게, 예배의 본질을 망각한 채 망령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거듭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들을 습관 두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뭐냐면 하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저나라에 해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상에서 여기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면 예배만 24시 예배만 드릴거예요 훈련이 되어있어야 된다라는거죠 근데 여기에 정말 뭐랄까 예배에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회복 불가능 지경이 이르렀죠 현대교회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사람들이 버틸까 천국 못가요 이렇게 계속 있으면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때를 가고 있는데 이제 가듭난 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자들 일어나고 또한 우리와 사도와 선지자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세요 그 목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어, 대한민국에 또한 악한 영들이 곧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또한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같이 주여 세번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